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덕콕 배드민턴의 이동성 코치입니다. 2023년 새해가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면서 꼭 건강도 챙기시고 하시는 일 또한 잘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덕콕 회원분들에게만 단독으로 드리는 혜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생산, 자체 제작, 뉴팬덤의 신제품 운동할 때도 일상생활에서도 평상복으로도 딱입니다. 자세한 문의와 주문 방법은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서 <웃음> 알려드리겠습니다. 슉짠 이렇게 교차해서 입으셔도 좋습니다. 두벌 구매하셔야 돼요, 두벌. 자 오늘은요 제가 얼마 전에 교정 동영상을 올렸었는데 거기에서 댓글로 문의 주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뭐라고 문의를 주셨냐면 때리고 나서 손목을 세우는 게왜 임팩트가 좋아지냐 아, 여길 잘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또 상관관계를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교육을 보고 나서 손목을 제가 빨리 세우라고 하니까 그게 끊어치기가 아니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끊어치기는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스윙 궤적을 만들고 임팩트가 일어나고 나서 손목이 세워지면서 이런 팔로우스로 동작까지 내 몸의 중심축으로 내 몸에 중심 축으로 들어오는 이 팔로우스 동작까지 나오는 정상적인 수윙 동작입니다. 자, 그래서 스윙은 회전 운동이에요. 회전 운동이고 힘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이제 요인이라고 우리가 할수 있어요. 그리고 관성. 관성은 운동 상태의 변화에 저항하는 크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궤도를 한번 봐볼게요. 오버디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게하가 나온단 말이죠 우리가 회전하는 구간은 테이크 백 동작에서 백스윙을 만들고 이렇게 회전을 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옆에서 한번 봐보면 이오버헤드윙을 이렇게 크게 그렸을 때 이렇게 이제 회전하는 거죠 이렇게. 이 원을 여기서 끝에서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지름이라고 그래요 지름 원의 중앙에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라고 하죠? 반지름이라고 하죠 반지름 스윙에 대한 회전 속도가 빨라지려면 스윙에 대한 이 원에 대한 이 반지름을 최대한 빨리 줄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회전 속도라는 거는 이 질량 이 라켓 무게죠 이 질량과 반지름이 커질수록 질량이 무겁고 이 스윙에 대한 반지름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회전 속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버듀싱을 하실 때 손목을 빨리 세워야 이 스윙에 대한 반지름이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목이 빨리 세워지지 않으면 굉장히 커지죠 이렇게 그죠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스윙에 대한 회전 속도가 복기가 힘듭니다. 뭐 질량은 똑같죠. 하지만 반지름이 너무 크죠. 자, 다시 보시면 이번에 어떤지 봐보세요. 때리고 나서 손목을 빨리 세워볼게요. 때리고, 어, 때리고, 때리고, 세워주고. 이수간에 반지름이 급격하게 어, 줄어들게 되죠. 이렇게 가다가 훅 줄어들죠. 이렇게, 이렇게. 어, 그래야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결국엔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이 중심에서부터 이 반지름의 크기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데 그거를 줄일 수 있는 게 손목을 빨리 세워서 팔꿈치에 대한 이 중심축이 다시 내 몸의 안쪽으로 최대한 근접하게 유지하는 게이오버기스록의 반지름을 줄여서 회전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다. 자 볼로 한번 쳐보면서 하면은 이제 이런 동작이 될수 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어, 이번엔 어떤가요? 어, 수익의 반지름이 커브 큰가요? 작은가요? 그렇죠? 손목이 빨리 세워지지 않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어, 이번에는 둘 어, 빨리 어, 세워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다시 한번더 보시면 이런 식으로 둘 이렇게. 둘 이렇게 우리가 라운드 스로크 하거나 아니면 타점이 앞에 있는 볼들 빨리 잡을 때는 스윙에 대한 이 반지름을 굉장히 줄여야 됩니다 뭐 라운드 스윙 같은 거할때뭐 밀렸을 때 이럴 때는 스윙이 때리자마자 바로 손목을 세워서 이스윙의 반지름을 급격하게 줄어들여 봐야 돼요 이런 식이죠 이렇게 볼. 볼이 밀렸을 때 밀렸을 때는 이 손목을 빨리 세우지 않으면 이 끊어치기 아닙니다 빨리 세워서 중심축으로 어, 빨리 세워서 중심축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스윙의 회전 속도또안 붙는 거예요 왜? 스윙의 반지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밀렸다는 가정화에 지금 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때리자마자 빨리 세워지고 이렇게 반지름을 급격하게 어, 줄여버리죠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이 반지름을 줄여야 여기서 밀리지 않는 회전 속도를 만들어서 낼수 있다 근데 그 원리가 어디에 있냐? 손목을 빨리빨리 리스트 콕 손목을 때리자마자 빨리 세우는 동작을 해야 발꿈치에 대한 어떤 중심축이 내 몸으로 유지하면서 스윙에 대한 반지름을 급격하게 줄일 수 있다 때리자마자 손목을 세운다는 것은 스윙에 대한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고 그 스윙에 대한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선 스윙에 대한 반지름을 줄여야 된다 이런 회전 운동에 대한 원리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리라 봅니다 물체의 질량 중심에 벗어난 곳에 힘을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회전 운동을 하게 돼요 또는 뭐 제자리에서 회전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동을 하면서 회전을 할수 있죠 결론은 질량과 반지름이 클수록 회전 속도는 만들어내기 어렵다 어, 오버헤드 스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팔의 영역이 생각보다 그렇게 이렇게 크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아요 거의 팔의 영역은 여기까지 거의 여기까지가 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버헤드 스윙은 그 다음에 몸이 어, 상처 허리가 숙여지면서 어, 여기까지 이제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이는 거지 팔이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까지 팔이 확 돌아와 버리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이 오버헤드 스윙도 스매시 클리어 이런 동작도 굉장히 어, 컴팩트하고 작은 스윙이 맞다 선수들 게딱 멋있는 동작 보면 이런 어떤 스냅샷 찍히는 거 보면 어, 이런 어떤 스윙에 대한 반지름이 큰 음, 이런 동작이 찍히지 않죠 중심축이 유지된 상태에서 이 스윙에 대한 반지름을 줄이는 거예요 막 점프하면서 막 이런 동작이 많이 찍킨단 말이죠 그런 동작들이 많이 찍킨 이유가 회전은 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해서 손목을 빨리 세우면서 이 스윙에 대한 반지름을 최대한 줄여서 회전 속도를 빠르게 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윙에 대한 반지름을 최대한 줄여서 자꾸 스윙을 좀 컴팩트하게 만들려고 자꾸 하시는 노력을 하시면 스윙 타이밍에 대한 어떤 리듬감이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때리자마자 자꾸 손목을 빨리빨리 세우는 습관. 손목을 세우지 않고도 물론 칠수 있어요. 천천히 뭐 타점 앞에다 두고 천천히 이렇게 뭐 난타치듯이 두또 클리어치고 두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밀어치고 어뭐 이런 식으로. 자세가 좀 풀린 상태에서 얼마든지 뭐칠수 있죠 근데 그런 동작을 보고 이제 판단하시면 안 되고 이제 빠른 볼, 낮은 볼, 파워풀하게 때리는 볼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손목은 튕겨 올라와서 리바운드 되면서 리스트코, 킹이 되면서 이 수정에 대한 반지름을 줄이려는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 사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해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손목이 세워지면서 중심축이 팔꿈치에 대한 중심축이 몸으로 확 달라붙어 버리죠 이렇게 빨리 세워지면서 또는 중심축을 유지하려고 해도 손목이 빨리 세워지는 효과를 볼수 있어요. 그래서 손목을 코킹을 하던 손목을 빨리 세워주던 스윙이 끝나고 나서 팔꿈치 중심축을 내 몸의 옆구리에 빨리 품던 그두 가지 중에 하나만 잘 하셔도 실제 임팩트가 일어나는 타이밍, 빠른 볼, 느린 볼, 낮은 볼에 대한 타이밍적인 리듬 감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 반지름이 길어지면 안 된다. 항상 작아야 된다. 스윙에 대한 반지름이 길어지면 회전 속도가 느리게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저희 멤버십 영상에 이런 스윙에 대한 어떤 연습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제가 풀어나갈 예정이니까요. 멤버십 가입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 더쿠패드 임턴의 이동생 코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